네,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은데요 어, 이제 그러면 좀더 광학 비율을 좀 높여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음, 정확하게는 최소한도로 한 15,000배에서 18,000배 사이 인데요 이만 배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1 5 0 0 0 최하 만 오천이고, 최, 맥시멀 자면 한 만팔천오백 정도 될것 같아요. 음, 여하튼, 자, 요렇게 하면은, 이쯤 사배니까, 한 삼만배, 한 삼만오천배 정도 되겠네요. 응, 음. 행동 음성 부분 숙소 였 습니다.